안녕하세요 익스테임 한입니다 오늘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수원 권성구청에 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산 스케이트 파크를 리모델링을 한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산 파크를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것들 여기 구청의 공무원 분이랑 만나서 회의하려고 왔습니다. 뭐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저 혼자의 의견을 이렇게 내려고 온게 아니라 뭐 설계하는 분 그리고 아마 가면은 다른 분들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좋게 파크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거 회의하러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회의 하는 대로 가볼게요. o hour later. 자, 오늘 여기 산파크 리모델링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 회의 하는 모습은 못 찍었는데 열정적으로 다들. 참여를 해줘 가지고 잘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게 제일 좋아. 그지? 나 아니면 솔직히 이거 회의도 못 했을 거야. 그냥 전화도 막 애들이 막 전화했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있어야 어쨌든 우리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니까 더 좋은 거고. 진짜 말리포 커터 정도만 딱알 아, 나오면 좋은데 진짜 좋은데 여기 서 옛날에 스멜티긴 했는데 그냥 아. 땅시멘 옛날 시는트 하라? 처음이 돌티오나 이런 거어 이런, 이런, 이런, 어. 이런 거아 아. 저는, 저는 한세 군데를 이렇게 했어요 원래 여기 산이 네. 어, 이런 바다. 예. 예. 어, 조금 어, 참여를 아. 하니까 그, 좀 그, 퀄리티가 좋아지더라고요 오늘 BMX 타는 분들이랑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관공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웃음> 거는 정말 그죠? 네, 쉽게 볼수 없는 건데 어쨌든 제가 자리를 총대 메고 했는데 네, 잘된것 같아요 그죠? 의견도 많이 갈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최종 설계가 나오면 또 한번 확인하고 잘 완공되기를 바라야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